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집에서 쉬는 날이라고 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문득! 눈을 뜨고 핸드폰을 보니 오늘 쿠팡이츠. 건당 만원이에요.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가고 싶어. 쉬는 날인데 자고 싶은데 건당 가격을 보니 아, 나가야 되겠는데 또 쉬는 날이라 아, 자고 싶다. 아이, 근데 만원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 나가자 자 나가자 했는데 아 신종 코로나네 아 쉬나니까 자자 아 신종 코로나면 뭐 하냐 마스크 쓰면 되는데 어만 원이네 아 가자 갑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추운 걸까요 날씨가 추운 걸까요? 현재 시가 보시면은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11시 반 12시 지금 저희 지역 만원이죠 12시 1시 만원 1시부터 2시 9천원 2시부터 3시 7천원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하시는 기사님들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건당 가격이 올라간 거죠 지금 시간에 좀, 이제, 진부한 시간이에요. 어, 딸내미도 어린이집에 가있고, 와이프도 출근한 상황. 솔직히 얘기해서 집구석에서 뭐, 누워있는 시간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오후 한 4시까지 제가 뛰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한번 나와봤어요. 과연 얼마를 벌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리고 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운동한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 한 5천원, 000원, 6천원대였으면, 안 움직였을 거야. 그냥, 푹 잤겠죠? 푹 쉬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 원이네? 사람이 있잖아요. 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출근 도장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마쳤어요. 뭐죠? 계정이 비활성화 됐다는데, 또 잘린 거야? 아, 잘렸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보시면 은 어플 보이시죠? 어플. 안 돼요. 안 돼. 안 들어가죠? 전화를 안 받아. 아 뭐지? 이 평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수락률은 좀 그렇다 쳐. 페달 완료율 100%에 약속 시간에 도착 매장 77%, 약속 시간에 고객 77% 잘렸고 전화를 안 받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뭔가 우리 쿠팡측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 고발 유튜버도 아니고요 쿠팡에 대해서 어떤 악감 정도 없이 쿠팡플렉스를 할 때건 쿠팡이치를 할 때건 괜찮다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한다 잘렸어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지 쿠팡플렉스도 마찬가지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당시에도 3일 4일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한번 받아가지고 그때 들어온 답변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란 얘기죠 쿠팡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오거나 사전 고지를 하거나 아까 보셨다시피 제 평점이라고 하죠 아 보시면 이게 짤 이유가 아니거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차량으로 이용할 경우 조금 그렇다 뭐 이런 표현 이런 또뻘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기업들이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약간 자기들이 듣기에 거북한 소리가 있다면 가차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소비자건 고객이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해서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요 그 영상을 보고 그 의견을 듣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광고만 보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좋은 얘기만 듣고 당하면 피해자죠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것도 또한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전 오늘도 잘렸어요 쿠팡과는 인연이 없다 쿠팡은 나를 다 잘랐다 이유가 없다 오늘 날씨가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추웠던 거예요 저는 이제 부업으로 뭘 해야 될까요 화가 어, 난들 실망을 했든 뭐 저한테 돌아오는 건 일도 없습니다 저한테 좋을 것도 없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덴빈들 얻을 것도 없고요 댐벼봤자 뭐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건 뻔하잖아요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그러면 저는 앞으로 또뭘 해봐야 될까요 얘도 잘리고 얘도 잘렸네 아...